여기는요 경북에 있는 경북 경산에 있는 해림 골프 클럽이에요. 근데 어, 27,000원을 내면 주중에 1인 플레이도 되고 연습장 그리고 파스리까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 파스리 골프장인데요. 대구 c c 인근에 있어서 어, 접근성도 좋고 어, 되게 한적한 동네에 있, 있습니다. 근데 어, 시설도 나름 깔끔하고 어, 스크린 그리고 어, 인도 파스리 물다잘 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는 어떤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실게요. 세번서 하시면 돼요. 1번부터 음, 응. 네. 아, 아. 해야 되는데, 그 1번이 수리지라. 음. 알겠습니다. 1번이 네. 음, 수리지라서 어, 6번부터 해야 된다고 해요 6번으로 4 1 m 여기는 10폴까지 있다고 해요 10폴까지 있고 그리고 요금은 어, 27,000원인데 27,000원을 내면 연습장이어 파스리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홀들이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큰거같진 않고 그냥 어프로치 연습할 수 있는 거리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1번이 수리지라서 6번으부터 시작을 했는데 6번을 그린 상태는, 어, <웃음> 어, 네. 그린 공사 중이신 가이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연습장이 이렇게 있어요. 연습장이 이렇게 있고, 자, 저는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가 7번으로야? 아, 저기가 7번으로. 자, 7번을, 7번으로, 7번을은, 84m. 여기는 티박스가 좀 안쪽에 이렇게 있네. 그리고, 14m, 터블은 그리고... 음... 아, 어? 잠깐만. 그린이 어디야? 음... 6, 8, 9. 저게 7번인가? 저 앞에 있는가? 그린이 공사 중인 건가? 그죠? 약간 그런 거 같죠? 검사 중인 거 같네요. 여기가 83%가 된다고? 난감하네 아 여기 약간 그런 데다 그 약간 어프로치를 어,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덴가 하루 종일 이용할 수가 있대요. 파스리를 어, 27,000원에 연습장도 이용하고, 파스리를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어 그런 건 괜찮은 것같아 역시나 벌레가 너무 많네. 여기는 약간 코스 설명이라고 할건 없을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7번 그림 같은데, 지금 수리 중인 것 같죠? 가 7번홀 그린인데요. 그린이 약간 부수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여기는 코스 설명이라고 할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쭉한 바퀴 돌고 이제 몇 미터다 대략 이런 모습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연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번홀? 8번홀은 3 4미터예요 34미터고 틱박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8번홀 그린은 아까 여기였나? 여기였나? 아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 구 번인 것 같아 어 저게 발번늘이네 거리가 다안맞거 같아 34m 치은좀 멀어 보이는데 음, 여기는 대구 CC가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스크린도 있고 여기 장도 있고 이렇게 약간 동호회처럼 모임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객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 어, 8번 홀 그린도 살짝, 네, 퍼팅을 할 그린 아닌 것 같아. 여기 몇번 홀이지? 어, 여긴 10번 홀인데? 자, 10번 홀은 31m. 자, 10번 홀. 자, 이렇게 앞에 그린이 있습니다. 거리가 다, 후반은 다 비슷비슷하네. 뭐, 30, 40. 그런 것 같아요. 9번으로는 어디 있는 거지? 자, 9번으로는 티박스가 여기 있니 또? 9번으로 50m. 50m고, 어, 그러니 속이 있어요 50m 어, 살짝 멀다 여기는 약간 근데 여기는 <웃음> 약간 <웃음> 이용객분들이 너무 이렇게 중분한 방으로 있어서 어, 약간 사고사고 물론 다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콜이 음, 약간 이동 동선이 좀 이상하다 이거은 33m네요 음, 여기고, 그린이 바로 이렇게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어, 아까 1번월 그린 보수 중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봤을 그린 똑같은 거 같은데? <웃음> 여기보다 더 심한데, 7번월이? 음, 아, 여기가 1번월 그린인가? 어, 모르겠네, 무신 어, 아까 최대 길이가 100m, 105m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 이번월이그 최대 길인 거 같아요. 5m 정도 되는 것 같고 박스가 뒤쪽에 있네요 그리고 2번 티샷 4번 홀아웃 이용바랍니다아 여기는 피칭까지 밖에 여성분 피칭, 남성분은 샌드까지 밖에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냥 거리가 100m라고 해도 어, 그냥 외지만 연습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을 그리는 저쪽에 있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파크 골프장 느낌이에요. 파크 골프장? <웃음> 그냥... 어, 이렇게 저는 코스를 설명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지. 만약에 금방에 사시는 분이 연습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잔디 상태나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왜냐면 대구 근처는 참 이런 파스리장이 많거든요. 이 근처만 있어도 대구 c c 도 있고. 자, 5번홀은 50m, 50m고. 그린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린은 그린 경사가 좀 심해 보이네. 근데 그린은 진짜 어, 공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무도 퍼팅을 안 하시는 것같아 몬둘레이션하고 그린 상태는 못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너무 동선이 진짜 좀 진짜 좀중도한방이다 뭐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3방 18미터. <웃음> 화살표는 이렇게 되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일로 쳐서. 위로 죠 왜 연습장하고 같이 맞는지 알것 같아요. 와, 다 아니, 여기는 제가 어, 들을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